울진소방서는 설 명절 기간을 앞두고 고향집의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합니다.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화재 시초기 소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와 신속히 화재를 감지해 대피할 수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선물로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. 이에 울진소방서는 관내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의 배너와 현수막 설치, 관내 6개소의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과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, 1인 일제 홍보 캠페인과 지역 매체를 활용한 언론기구 및 SNS 홍보활동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입니다. 김진우굴진 소방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향 방문이 어려운 때인 만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.